제가 저번 영상에 디자이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림 실력 인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림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들 아씨 어렵네. 이게 보면 딱 봐도 입이 있고요. 주름 보면은 이렇게 몸이 있고, 얘가 이렇게 몸이 박혀있잖아요. 바닥에. 안될 것같은 이렇게 그려도 안에 어? 눈깔을 아니야. 보통 그작한 색깔 크립겠어 니간 이렇게 된 이상 추상적으로 가자 크자카의 느낌이 나는 비카소 초현실주의로 가자 하아 팔아퍼 아 아트팀에다 이게 무엇일까요? 맞춰보라고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이런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었네 아트팀 보세요막이런어떡하죠 모형수 뭐 찍는건가 이제? 이 훌륭한 그림 실력을 갖고있지만 모형수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연락하는 건 참아주세요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크자카는 같이 이런 느낌으로 느낌. 하는 느낌을 그려낼겁니다 그, 그 느낌 있지 않아요? 그안 좋은 느낌 펑, 펑, 펑, 펑. <웃음> 배경까지 조금 칠해주면 완성도가 올라간다. 거꾸로 봐서 웃으신. 지금 자꾸 앞에서 웃으시는데 이게 거꾸로 봐서 그래요. 정면에서 보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럴까요 크자카의 표부가 저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누가 봐도 크자카죠. 우리 귀여운 크자카 잘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